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텔레비의 꿈입니다. 7월 4일 업데이트로 하둠의 영역이 전격 출시됐죠. 이번 영상은 하둠의 영역 공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인 검은 태양까지 하둠의 영역 관련 공략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 끝이니까요. 일단 검은 태양과 태고의 힘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출시된 부분까지 그러니까 지식 그리고 빛의 가 가오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하둠의 영역은 가문 내에 60 이상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디아 지역의 왕위의 정당성이라는 퀘스트까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야지만 입장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광원석을 통해 빛의 성수를 만들고 그 성수를 사용해서 빛의 가호가 있어야지만 입장할 수 있는데 일정 수치 이하인 경우 빛의 가호가 있어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 중에 빛의 가우 수치가 바닥나면 일반 필드로 쫓겨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둠 칼페온 신전에서 사냥 중이었다면 일반 칼페온 신전에서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둠의 영역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하이델과 글리시를 배경으로 진행되고요. 글리시의 경우 이야기 퀘스트를 일정 수준까지 진행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튜토리얼 일부를 완료하게 되면 광원석의 중앙 슬롯에 넣는 균형의 돌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 아이템은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혼돈의 결정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강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1일 하둠 흑정령 의뢰를 통해서도 습득이 가능한데 해당 1일 퀘스트는 하루에 한 번밖에 할수 없습니다. 일반 필드 및 용맹의 땅에 비해 월등히 경험치 획득량이 높고 혼돈의 결정, 경험에서 황금조각상, 암흑주와 이네가지 아이템 이외의 아이템은 드랍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둠의 흔적 형태로만 드랍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없다면 사실상 나와도 못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냥터별로 필요 전투력은 적혀있으나 현재 획득 경험치나 드랍률 등의 차이는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경험치 획득량이 많고 잡템이 드랍되지 않기 때문에 성수만 받쳐준다면 최고의 광렙 사냥터가 될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게에 관계없이 습득물을 포기하고 성수만 허락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애완동물 배고픔 게이지를 신경 써줘야 하고 은화의 수급이 황금조각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흑정령 모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드랍템으로 나오는 경험에서는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만 사용이 가능하고 영진의 창고를 통한 캐릭터 이동도 가능합니다. 60렙 캐릭터 기준으로 한개당 0.05%, 300만의 경험치가 오릅니다. 사냥꾼의 연금석이 적용되는 것은 확인했고요 흔적의 형태로 드랍되기 때문에 행운의 연금석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행운의 연금석은 없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아, 행운의 연금석이 필요한 날이 오다니... 다음은 지식입니다. 하둠의 영역에서는 하둠 생태지식이라는 별도의 생태지식을 채울 수 있는데 일반 지식을 오픈한 상태라면 1레벨 상태로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고요. 일반 생태지식과는 다르게 한가지 몹을 꾸준히 사냥하면 해당 몹의 지식 레벨이 오르는 토벌과 같은 방식입니다. 토벌에 이어 하둠까지 이 지식을 머리에 다 넣었다면 서울대를 갔을까요? 자 아무튼 사냥을 해본 결과 현재 생명력 관련 지식 중 생물이 아닌 건물, 토템 등의 레벨은 최대 레벨 2까지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식들은 쭉쭉 오르네요. 사실상 필드별로 경험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필드에서 많은 공격력, 방어력 지식을 가진 몹이 나오는 곳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필드에서 한 번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를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오픈된 지역 중에서는 사우닐 캠프가 공격력 3 방어력 7으로 합계 10 그리고 마녀의 예배당이 공격력 1 방어력 6으로 7정도 되네요. 자 금방 필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둠의 영역은 리젠 속도가 일반 필드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자리 선정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해당 몬스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얻는 지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필드라도 다양한 몹이 한꺼번에 출현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사냥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지식은 크게 공략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키포인트만 잡자면 필드에 공방지식을 주는 몹이 많은 필드를 골라라. 그리고 위치 선정을 할때 몹이 골고루 나오는 위치를 골라라. 음,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동기는 웬만하면 빼세요 이동하는 시간에 이미 몹은 리젠되어 있습니다 아 망자유린 이거 애물단지 됐네 마지막으로 빛의 가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빛의 가오는 1단계에서 경험치 50% 추가 2단계에서 경험치 200% 추가 3단계에서 경험치 500%의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 경험치인 100%와 더하면 1단계 150%, 2단계 300%, 3단계 600%입니다. 벌써 뭔가 느껴지시죠? 하둠의 영역 기본 툴팁상에는 하둠의 영역에서 사냥시 빛의 가오는 감소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실험 결과 총 경험치 획득량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빛의 가오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나 영지에서 받을 수 있는 경험치 버프는 하변산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빛의 가오 전체 수치를 100%로 놓고 봤을 때 빛의 성수 한개당 상승 수치 및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는 1단계에서는 성수 한개당약 14.4% 그리고 경험치는 6 9 5만이구요 2단계에서는 성수 한개당약 7.2%로 경험치는 역시 695만입니다 3단계에서는 성수 한개당약 3.6%로 경험치는 똑같이 695만입니다 아 이거 상승수치는 어떻게 알았냐구요? 영업비밀입니다 5, 10, 15, 이거 14 14.5, 14.4 그 다음에 5, 10, 15, 20, 25, 29한 14.4나 5정도 될것 같은데 야꾸너 뭐하냐? 나? 아나 잠깐 뭐좀 할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식 경험치는 1단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당 잡는 마리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와의 차이라고는 성수를 더 많이 먹는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9 0렙 만렙이다. 그래서 지식작업만 하겠다 하시면 1단계로 하시면 되고 나는 아직 90이 안돼서 랩업과 지식작업을 병행하겠다 하시면 3단계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방원석이 받쳐줘야 되겠죠 성수 한개로 사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1단계에서는 약 15에서 17분 2단계에서는 약 8에서 9분 3단계에서는 약 4에서 5분입니다 사냥을 오지게 못하는 리퍼 기준이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는 헌터 등 다른 클래스는 사용시간이 더욱 짧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의 가호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3개를 먹으면 2단계가 되구요 7개를 먹으면 3단계에 진입하고 15개를 먹으면 96%가 조금 넘어서 3.7%를 못 채우기 때문에 더이상 먹을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팁 하나를 드리자면 성수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경고 없이 최대치까지 먹어집니다. 물론 나머지 수치는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캐릭터의 레벨에 관계없이 빛의 가오 단계에 관계없이 빛의 성수 한개는 무조건 695만 정도의 경험치가 차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가오 100%를 다 채운 상태에서 유지없이 사냥만 한다면 그 어떤 캐릭터 어떤 레벨이 와서 해도 경험치 1억 1 0만 정도를 획득하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아 물론 캐릭터의 사냥 속도에 따라서 빛의 가오를 사용하는 속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얼마전에 리퍼로 왔는데 다시 또 레이븐으로 가야되겠네요 이지은만겜자 빛의 가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3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광원석이 모자른다면 지식작업을 해야겠다면 1단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리퍼를 기준으로 빛의 가우 100%를 유지 없이 그냥 사용할 경우 약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를 유지하려면 1시간당 보통 13개에서 18개, 2단계를 유지하려면 1시간당 7개에서 11개, 1단계를 유지하려면 1시간당 4개에서 5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직업별로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냥을 잘하는 클래스인데 6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돌리고 싶으면 3단계를 풀로 채운 상태에서 110개 정도 들고 유지 눌러주시면 유지가 될겁니다. 다만 애완동물 공복도 확인하는거 잊지마세요. 인벤토리 텅텅 비는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6시간입니다. 왜 6시간이냐면 5세대 애완동물을 기준으로 포만도가 1035입니다. 1회당 4씩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 6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유류 던전에서 아이템은 안먹고 경험치와 지식만 먹겠다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아이템도 먹겠다 하시면 5세대 기준으로 6시간 정도만 사냥을 할수 있게 성수 숫자를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100% 채웠을 때 기본 2시간 그리고 3단계 4시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15개 먹고 55개 정도 유지로 버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본인이 6세대 펫이다. 6세대 펫은 수직 게이지가 1235이기 때문에 7시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3마리가 다6세되면 15개 먹어서 100% 채우고 65개 정도 들고 3단계 유지해주시면 7시간 정도 사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빛의 성수는 광원석을 통해 만들 수 있는데 각 광원석의 등급별로 누적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9% 희귀 15% 유일 32% 전설 82% 신화 268% 시면 1204%입니다 이 수치는 반올림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 아까 봤잖아요 야꾸또 뭐하냐? 어 아무것도 아니야 펄어비스 형님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유일등급 즉 보라색까지는 하위광원석 3개가 상위광원석보다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설에서 신화로 넘어갈 때부터 효율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만큼 합성 성공률이 지은나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뭐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론만 이야기하면 합성해서 먹일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의 상태 즉 날로 먹이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광원석을 떠상에게 파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하둠을 돌리는 게 이득이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신화광원석 3개가 들어가는 일렁이는 광원석 장식품 세트는 떠상에게 팔면 수익률 70-80% 에서 기준으로 약 1200만원화 플러스 알파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의 정확한 등분에 따르면 신화강원석 한개당 268%이기 때문에 곱하기 3하면 성수 8개하고 4%정도 차겠네요. 와 소름 자 그럼 경험치 695만당 성수 한개가 필요하니까 8개면 경험치 5,500만 정도 되네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은화 1,200만 플러스 월드경영 경험치 vs. 경험치 5,500만 주화 280개 은화 400만 뭐 결정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둠의 영역을 위해서 광원석을 수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무과금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시간으로 죽여야죠. 토벌 그리고 월드경영이 답입니다. 월드경영에서 은하 벌어서 토벌권 사세요. 토벌 돌다보면 광원석파편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토벌을 돌고 돌아서 버티고 모아서 하둠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둠의 영역은 입장권이 필요한 지식을 수집하는 던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게 게임하시기에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광원석의 한계는 올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광원석이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를 토벌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펄어비스의 지식노예 육성작전 하드의 영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